자, 아, 그러면 이제 패드백 네. 실은 갈게고 네. 이제 제인자 제대로 된 실력을 알려면 네. 스파링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3분 2라운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어, 뭐, 그 뭐, 뭐, 뭐, 뭐, 야구진 거다고셔도 돼요. 넘 아, <웃음> <웃음> 너무 치고 <시끄러워했어>. 들어가겠습니다. 아, <웃음> <웃음> 하실 때, 네. 아까 오늘 대충 어느 정도 큰 틀을 제가, 예, 예, 제가 예, 그걸 예, 생각하면서 하 예, 예,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자, 보겠습니다하 네. 아, 그 연습 때 어. 선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걸 그대로 아예 그냥 너무 교과서적으로 해 줘버리시니까. <웃음> 네. 근데 그 선수님, 제가 또 하나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네. 입식은 더그뭐 이렇게 다 이미 다 하셨을 것 같아요. 다다 네. 다 하셨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래서 근데 혹시 저희가 이제 팀맨 본관에 왔으니까 네. MMA를 또 경험을 안을수 네. 없을 것 같아요. <웃음> 네. 괜찮아요. 네, 저는 재미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한 라운드는 네. MMA로 좀 이렇게 TK파이터에게 기그 음. 경험과 교훈과 네. 네, 고통을 좀 심어주시면 됩니다. 네, 어.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MMA로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알습니다 어구, 어구, 걸리고같습니다 네. <웃음> 와, 네, 역시. 자, 뒤켓 파이터. 네, 네. 포기 이 아닙니다. 네, 좋아요. 네. 어 오. 어 왜이렇게 t 유 방법이 없겠냐? 움직여줘! 동생이가 힘들 겁니다. 아,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이게 맛있어. 때요 제가 가고 네. 아, 그러면 이제, 솔직히 먼저, 저희 뭐, MMA는, 네, 뭐, 그, 너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실 이제, 스케이트 파이터가 경험을 해본다는 차원에서 네. 해주신 거고 네, 이시 타격에 대해서 선수님께서 한번 보셨을 때 네.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부분들 있잖아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면 네. 스케이트 파이터가 발전하는 데도안이될것 네. 같아요 자기만의 그런 무기가 없는 것 같아요 확실 음. 내가 어떻게 해서 상대를 때리겠다 네, 이런 자기만의 파토리가 하나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좀 부족해 보이고, 아. 상대가 들어오면은 그냥 약간 싸우겠다는 의지, 약간 그런 걸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 그러니까 <웃음> 기본적으로 그 자기만의 좀대표할수 있는 컨비네이션이 네. 없다. 네, 그런 컨비네이션이 예를 들어서 그냥 단편적으로 원투 로우킥이 난 진짜 잘해.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웃음> 이, 뭐라 해야 되지? 상대, 예를 들어서 상대랑 저랑 스파링을 하는데, 어, 하나의 시나리오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시 좋을 것 같아요. 음, 내가 잽을 뻗어서 음. 상대방이 이렇게 막네? 이렇게 막네? 음.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공격. 이렇게 막으면 다른 공격. 잽을 음. 뻗었는데 상대방이 잽이 오네? 네. 다른 공격. 그런 약간 가지, 가지를 착한다 네네네. 네, 네. 네, 그런 정도의 소리가 좀금 부족하지 않나. 네원래 네. 이제 그, 좀초보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전략이라든지 <웃음> 그 전술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스킬면에서도 <웃음> 네. 어그원도 네. 어, 좋은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워낙 그그 그 경력이 <웃음> 화려하신 분이 <웃음> 네. 선수님하고 하니까 <웃음> 네. 더안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선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 우리가 잘 기억했다가 <웃음> 네. 계속 개선해 나가서 계속 이렇게 발전해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웃음> 네. 선수님 보셨을 때 어떻게 좀 대전 가능성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 정말, 정말, 정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 정말, 정 정말, 정말, 정말, 정 정말, 정말, 그, 팀배드 본간에 와가지고 샌드백이 왜안 걸려있나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샌드백이 있거 같고, 정말로 이제, 네, 소중한 경험이었고, 다시 아 한번 김경록 선수님께 네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 팀배드에 오면 그냥 사람이 샌드백이 된다. 네 아, 네, 네 그런 거 같습니다. <웃음> 어네 많이 짜로 네, 네, 네. 아 선수님 오늘 정말 아낌없이 지도해주시고, 좋은 조언을 해주셔서, 저희한테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로 감사합니다. 네, 정말. 네 인사하시면서 다시 시작.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야, 괜찮아. 어? 야, 그렇게 다 경험으로 쌓 나가면서 발전을 해 나가는 거지. 왜 이렇게 이 주고 있어? 야, 어차피 우린 그라운드 훈련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제 경험적인 측면에서 한 거니까 어. 너무 이렇게 풀지가 있지 마네 어? 알겠습니다 이씨 이씨 대박 야어 너무 크다 어야어야씨 같이 먹어야 아우 너 뭐해 l 고 g 아우씨